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을까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오빠를 특히 더 예뻐하는 엄마는 저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도 다닌 적 없고 항상 제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했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책임연구원까지 자리에 올라가며 어릴 적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면서 제가 목표한 금액의 돈도 꽤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10년 차였던 3년 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제품 개발에 힘쓰고 매일 같이 야근을 하며 정이 붙은 동갑내기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대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에게 알리자마자 본인은 모은 돈이 없어서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며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해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직접 엄마 입으로 들으니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와 오빠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엄마에게 그래도 결혼한다는데 지원해줄 만한 돈이 아예 없냐고 물었고 엄마는 진짜 없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멈칫하게 되었고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빠 결혼할 때다 해주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며 오빠에게도 모은 돈 있으면 괜히 딸내미 도와준다고 돈 주지 말고 아껴서 본인 스스로한테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오빠한테도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때도 엄마는 오빠한테도 못 도와주고 있으니 너도 나중에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돈 없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한 푼씩 모아서 돈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거실로 가 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거면 날낯치를 말지 왜 원하지도 않던 딸을 가져서 지금 이렇게 취급하냐며 말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빠랑 사별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니 엄마와 오빠는 엄청 놀라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진짜 엄마한테 돈을 원하게 아니고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어릴 때부터 달랐던 그 온도 차이에 저도 조금은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고 이번 결혼 소식에도 여느 딸처럼 섭섭해하기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위로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다른 집 아이처럼 취급을 하다니요. 저는 그날 일말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던 전까지 다 떨어지며 바라는 것 없으니 결혼식 자리나 채우러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제게 원하는 건 없으니 알아서 살으라며 냉정하게 말하길래 저도 좋다며 결혼하고 서로 지금처럼만 터치하면서 살지 말자고 했죠.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종종 엄마가 먼저 전화가 오는 경우는 있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끊어버리고 별로 받고 싶지 않아 통화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당연히 엄마 집으로 가는 일은 없어지고 남편과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죠. 나는 엄마처럼 안살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면서 행복을 지킬 거라면서 말입니다. 결혼 시작 전 제가 모아놓은 돈 3억과 남편의 1억 2천만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 3억 중 1억은 주식에 들어가 있었기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고요. 2억만 먼저 말하였죠.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의 재산 내역이라 남편에게도 아직까지는 공개하기 싫었고 2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저 결혼생활은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닮은 아이들을 낳아 사랑 듬뿍 주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완벽한 사람은 없다지만 연애할 때제 남편이 모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저와 맞는 부분이 더 크기에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서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나를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남편과 또 다른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의 시어머니와 신우이들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럽긴 하였지만 친구들에게도 들어보니 이 정도는 양반이다. 그럴 수 있다. 최대한 척을 지고 지내야겠다 등 어차피 살다 보면 다 적응된다는 식이라 저도 개의치 않았죠. 어떤 태도에 당황스러웠냐 하면 결혼 준비를 할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남편의 두 명의 누나부터 시어머니까지 비싼 명품백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니 이 정도는 해와야 한다며 이불, 옷등 다양한 혼수들을 요구하셨죠.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으니 알아서 하라였는데 시댁에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니 저는 다 들어드리지는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생활하는 동안 성의를 보여드린다며 설득한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까지 치르고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혼 2년차 이쁜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의 삶도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저희 집과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고 손자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제게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걸어 애기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시고 틈틈이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도 하더군요. 조금 귀찮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손자가 이쁘니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해하였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먼저 연락을 드리고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면 항상 연락을 빌미로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다는 둥, 집에 물이 떨어졌다는 둥,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둥, 옷이 없어서 사야겠다는 둥 말입니다.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며 대놓고 사달라고 하는데도 전 모르는 척 했었죠. 그러니 남편은 집에 왔을 때또 엄마 왜 그렇게 화났냐며 저보고 센스도 없다고 했다며 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생신때에는 음식까지 직접 차려 호화스럽게 잔치를벌였고만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친구분들은 며느리들이 다 해외여행도 보내주는데 본인은 고작 이 삼겹살에 만족해야 되냐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참 여러가지 상황을 잘 대처하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미친듯이 뛰는데 오빠는 장례식장으로 바로 오라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며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도착하니 엄마의 사진이 왜 저기에 걸려있는지요. 오빠는 고개만 떨군채 무덤덤하게 있는데 제가 가서 흔들고 소리지르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올케 언니가 저를 뜯어말리며 겨우 진정시키고는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채로 있으니 남편도 바로 도착하였고 그렇게 새벽이 되니 오빠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아팠다며 폐암이셨답니다. 오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죠. 저한테는 단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는 단지 너무 예민해서였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연구 개발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빠는 제게 말합니다. 엄마는 원래 딸을 더 좋아한다고 말이죠. 그거 아냐고요. 오빠랑 엄마는 통닭도 양념을 더 좋아하는데 저 때문에 한 번도 양념 통닭 시켜본 적 없다고 하네요. 제 예민한 성격에 둘다 저를 더 맞추었다면서 말이죠. 제가 거기서 오빠는 엄마한테 결혼 준비 자금도 다 받았잖아 라고 물으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시 오빠가 음주운전으로 사중추돌 사고를 냈고 여러가지 합의금에 부족한 돈들을 엄마가 급하게 막아버린 것이라고요. 그때 나온 암신단 보험금으로 말이죠. 제가 그걸 알게 되면 또 난리가 날 거고 오빠 결혼하는데 올케 언니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물론 다 알고 있고 말이죠. 엄마는 그렇게 딸이 시집간 뒤로 얼굴 한번못 보고 손주 얼굴 한번못 만져보고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거기 다 되고 왜 진작에 말안 했냐고 지금 이렇게 될때내 마음은 생각 안 해봤냐고 하니 오빠가 화를 냅니다. 네가 전화 안 받았잖아 매 하면서요. 맞네요. 제가 매일 전화 피하고 5년 동안 엄마 아픈데 얼굴 한번 보러 가지 않았네요. 저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던 엄마는 그 아픔을 다 참아내셨나 봅니다. 제가 많이 보고 싶으셨겠죠? 정말 저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발이 날 때까지 아니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재씻기지 않을 죄에 이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후회스러운 죄들과 엄마의 배려들이 스쳐 지나가며 일상을 보내던 중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결혼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주식 투자에서 꽤 많은 돈이 불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원들을 알아보며 남편과 의논을 하던 중 주식 투자를 통해 4억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고 현재 저한테 5억 이상의 돈이 있다며 밝혔습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남편한테 털어놓았죠. 남편은 그걸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냐며 섭섭하다면서도 남편과의 미래를 그리는 초점에서 저와 다르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시댁에 전화해서 제가 돈을 그만큼 벌었다며 자랑스럽게 알리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께서는 괘씸하다면서도 갑자기 요구사항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후 신우이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저희한테 빌리는 게 편한 것 같다며 1억을 요구하시는 한편 시어머님께서는 이제 직장생활 안 해도 될것 같다면서 저에게 매달 생활비를 400만원이나 달라고도 하셨죠. 며느리가 5억이나 있는데 굳이 본인이 돈을 벌 이유가 있겠냐면서요. 마치 신우이와 시어머님께서 번돈 마냥 이것저것 살걸 정해놓고 품목 리스트를 보내기도 합니다. 참다 참다 이제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드리는 건할수 없다며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는데 제가 주식해서 번 돈으로 집은 물론이고 외달 생활비까지 드리는 건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돈 많으면 나눠서 쓸 줄도 알아야지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냐며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까? 큰 소리가 나더나 중 남편은 저한테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냐며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편하게 살수 있도록 도움도 못 주냐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이렇게 되면 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했죠.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당연하듯이 요구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중간에서 그렇게 할수 있냐고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랐다고 저를 오히려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큰 다툼으로 이어졌고 남편은 제게 어머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겠다며 진짜 너 같은 딸 하나 때문에 니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참 불쌍하다라고 하고 제 죄를 거들먹거리면서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며느리 대접 못 받아본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마음을 후벼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하니 다시 한번 제 모든 행동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시댁으로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봤는데 어차피 주식으로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좀 쓰면 어떠냐고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넌 내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하니 본인의 사정도 좀 봐달라면서 제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는 일부분만 이야기했을 뿐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당연하듯이 양육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아이 안 봐도 괜찮냐면서 안 무섭나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유일한 제 편이었던 남편이 저에게 등을 보이고 엄마부터 찾으니 저도 할말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불효녀이고 저도 나쁜 년인 거 알지만 오늘은 저희 엄마가 더 보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저에게는 그 의미가 너무 큰 것일까요? 제 이기적인 면도 심하지만 저보다 더 심한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마저도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행동했던 것들은 충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죄책감에 반성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엄마를 생각하며 잠못 이루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저 자신의 의지마저 꺾여버린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한다는 것을 애초부터 잘못 이야기 한것 같고 애초에 엄마와 틀어지며 결혼까지 한 것이 후회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